지난 이야기 그렇게 찬우는 유리를 만나러 학교를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찬우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걸 받았다 과연 그건 무엇일까 길 가다가 풀어봅시다 여기 찬우씨 그한번 열어보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저것은 응? 어? 아니 이것은 최첨단 AI 알리바이 로봇 그렇게 찬우는 알리바이 로봇을 손에 얻게 되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찬우는 알리바이 로봇을를 꺼내게 되는데 저는 최첨단 로봇 알리바이입니다. 제가 차장님의 목적을 도와드리기 위해 습니다 어? 말씀만 하세요.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집을 가르쳐봐줘. 집이요. 알겠습니다. 순간이동 하겠습니다. 다. <목소리나> 고 <목소리나> <목소리나> 더 네. 이 어리석은 이러 컴퓨터를 해킹한다뭔 내가 지워질 줄 알아? 결제들을 비 AI 인공지능을 이겨냈다. 한편 저기 뭐뭐 해? 뭐. 알리 그 알리바이 로봇들은 잘 되나? 언제 <목소리> 그건 저, 저, 저, 저, 저,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너 싫어! 처리하지 못했다고! 너는 이제 끝이야! 클리퍼한테 시키겠다. 클리퍼!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장 가서 전원을 처리하지 못했으니 요리를이 차이야 쳐야... 이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이젠 <이제> 다 끝났어. 오 <웃음> 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